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 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밤 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정부에서 또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한게 있는데요 잠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여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가 되고 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저 투자지역에 들어가 계시던 지방에 계시던 분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좀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봤던 그런 몇 개의 지역들이 있죠. 뭐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다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그 지역을 여기 표로 딱 정리를 해놨네요. 뭐 살펴볼까요? 먼저 예전에 원래 있던 게 이랬습니다. 기존. 기존 투기가열지구 기존 조정대상지역 어, 요게 바뀐게 서울은 전지역 그대로네요. 그리고 경기도가 그동안 요렇게 어, 몇개 지역들만 들어가 있던게 경기는 아주 그냥 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지역을 제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전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 요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 인천도 거의 전지역 강화, 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전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투기가열지구로는 마찬가지로 서울 전 지역. 그 경기도에는 과천, 성남 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형 화성. 화성은 동탄 2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연수 남동 서구. 지방은 대구 수성. 원래는 두기가 열이었죠. 그다음 세종. 원래 있던 그 두귀가 열입니다. 새로 지정된 게 대전 대전에 동중서 유성구 다 그냥 투기가 열지구로 점핑 지정이 됐네요. 자그 다음에 음또한번 보시면요. 어 지방에는 아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성 지역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투기가 열지구는 여기 또몇개 예외적으로 투기요는 어, 여기는 그러니까 이중으로 조정도 들어가고 투기가 열지구도 된다는 뜻이죠. 그 외에 여기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전은 조정 지역에는 다 들어가고 특별 대접을 받아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가 열지구도 지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 청주에 요번에 뭐 난리가 났었던 거죠. 오창 다 들어갑니다. 오송읍 다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묶이거나 이제 규제를 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가 나와 있네요. 투기과열지구는 이 안에 분홍색, 노란 게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되어 있는 건 조정대상지역이기도 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중복으로 되는 게 많고요.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엔 굉장히 특별하게 조정은 아닌데 투기과열지구로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 뭐 조금의 차이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은 두개가 다 한꺼번에 다 적용을 받습니다 현황표가 나와 있네요 도정대상지역 투기가열지고 지정현황표 해가지고 나와 있죠 해당 도시가 여기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봐 오셨죠 이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뭐 거의 다 꽁꽁 그냥 다 묶어 버렸네요 보니까 대전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이 투기과열은 아닌데 조정에는 들어가 있네요. 대덕이 여기 조금 차이가 납니다. 대덕이 대덕은 조정대상지역에만 들어가 있네요. 예외적으로 대구수성은 투기과열이기만 하고 그냥 여기 또 조정은 아니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산이 여기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만 이렇게 묶여 있네요 해당되는 구역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묶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대출이나 세금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두려고 이렇게 해놨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인 곳들도 있고요. 잠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음, 세금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한번 더 살펴보면, 뭐, 자금 출처는 이제 금액 상관없이 다증빙 자료까지 요구하는 데가 많고요. 그리고, 어, 늘, 편법 정려나대출위반 실거래 허위 신고 등은 늘 적발하러 다니고 적발된 건 국세청에 바로 통보를 한대요. 어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가 여태까지는 그냥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지역은 3억 이렇게 이상인 그런 것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제는 몽땅 다 그냥 다 적용을 한답니다. 이렇게 돼 있었죠. 3억 이상 주택 이렇게 돼 있던 게 3억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몽땅 모든 금액을 다 한답니다. 그죠? 어, 요걸, 그동안 이런게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개선은 어떻게 해?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비규제 지역은 아닙니다. 투기과 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느냐? 2020년 9월, 올해 9월부터 요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개정되고 나면 즉시 이렇게 시행한답니다. 2020년 올해 9월쯤에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법을.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여기 나와있는데 요것도 그동안은 어, 9억 초가 되는 것만 증빙을 다 첨부를 해야 했었어요 이렇게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요 자료들을 근데 이게 요새는 이제, 이제는 이제투기가열 지구의 9억은 이하도 중저가주택 몽땅 다다싹다 다다 그냥 다 보겠답니다 그래가니까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 어마어마 귀찮아지겠습니다. 그죠? 거래를 하면 이것도 언제 하느냐 적용시기는 마찬가지로 올 9월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그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어 그리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받을 때 전입을 하거나 이런 처분요건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무주택자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 했더니 그동안은 조정 조성... 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가 됐었죠 이게 이제는 전체 규제지역 규제지역 전체입니다 여기에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집 살려고 대출 받았다 그러면 단돈 천만원짜리든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신고가 들어갑니다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규제지역에 집 샀다, 새 놓으면 안 되고, 대출받아 서 사는 거는 내가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규제지역에. 규제지역이라면 어디에요? 조정지역과 투기가 열지고,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럼 부산은요? 규제지역 아닙니다. 그럼 요 대출은 요거와 무관하겠죠, 부산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도 초롱부동산에 제가 오늘 파파가 요걸 다 읽고 파악도 하기 전부터 계속 이런 문의 전화가 들어왔었거든요. 부산은 해당이 아니네요. 바뀐 게 그죠. 투기지역하고 조정대상지역은 당연히 6개월 안에 전입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 이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2020년 7월 1일 날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다 감안해가 7월 1일부터 시행이래요. 한 보름 정도의 여유는 있네요. 요 이후에 신규대출 신청분부터예요. 그러면 얼른 빨리 비규제지역 아닌 다른 조정지역이나 투기가열지고 계신 분은 대출을 받아가 어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신청해야 되겠네요. 그죠? 결론이 뭘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할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무주택자였어요. 방금 그건. 1주택자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1주택자는요, 어, 그동안 1주택 처분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조정지역은 2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 신규주택 전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었는데, 요걸 어떻게 바꾸냐 했더니 전 규제지역 내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가 되어있답니다. 규제지역에 있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된대요. 1년도 아니고 6개월 안에 그리고 신규주택에 바로 들어가야 된대요. 6개월은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데 집 팔면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집 내놔야 됩니다. 6개월 안에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새 아파트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세 놓고나할 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요.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요. 어, 요거는 보금자리론을 받았다. 그러면 3개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무조건 의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금자리론 받는 경우 3개월 내에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언제부터 시행냐? 2020년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신청을 좀 빨리 해놓으세요. 일단은 언제 나오든지 간에 신청은 일단 빨리 해놓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벗어나겠네요. 이것도 조금은 규제지역 안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맞죠? 규제지역 안에 있는 집들 그 다음에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 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 이래 해 있는데 어, 요거는 개선되는게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내 시가 3억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 대출 보증을 이렇게 제한하는 거에 넣겠답니다 3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세대출 보증 안 해주겠대요 투기지역하고 투기가열지구에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내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답니다 대출금 받아놓고 집사지 이런 생각을 할까봐 에 정부가 머 머리 속에 벌써 다 들어왔다가 나갔다니까요 대출 딱 받아놓고 뭐 나중에 사지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다 갚아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부터의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그때부터 적용이 된답니다. 어, 아까 요 1번 사항 있죠 어, 3억 이상 3억 초과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전세 대출 안 나오는 거는 뭐 어떤 것부터 되느냐 했더니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내 3억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입니다. 적용시기는 아까 내규 개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때부터 3억 이상 아파트를 살 경우에 그럼 오늘 이미 사놨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그 말입니다. 어, 그리고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 시행 후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은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 연장은 안 해주겠답니다. 기존 전세 대출 딱 만기까지만 인정을 한대요. 연장 안 해준답니다. 이번 상 아까 전세 받고 나서 뒤에 집 사는 거 그거 전세 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전세 대출 회수 한답니다. <웃음> 어그 다음에 어 이제 전세 대출 보증 한도가 보증기간별로 그동안 차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개선되는 거는 뭐 어떻게 개선되냐, 뭐 다른 건 기억할 것도 없고에 예, 한도가 2억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언제에? 내규 개정 시행, 개정을 다 하고 나서, 그게 시행되는 이후에 전세 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또그 다음 예. 어 그다음 재건축은 이제 안전진단 그게 조금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강화가 되고요. 어 푸실 안전진단하면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웃음>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이거는 별 다섯 개입니다. 현행은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에서의 재개발 재건축은 약간 다르죠.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 신청을 했었어요.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에 계신 분이 서울에 뭐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를 샀어요. 서울에 가서 살지는 않아요. 그래도 조합원 자격 유지가 됐죠. 그게 안된다 소리겠네요. 이제. 향후에 그 되는 지역에는 그리고 낮은 분양가로 받았는데 이게 뭔가 바뀐다는 뜻이죠. 요 문구를 살펴보면 어떻게 바뀌냐 했더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S의 재건축 부산의금 재건축은 해당이 되나요? 해당 안 됩니다. 여기에 조합은 분양신청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청을 허용을 한답니다. 어마무시하게 바뀌었네요. 그러면 어느 아파트부터 이게 적용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어, 또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 매각했다가 다시 산 경우에는 다시 산 날부터 계산한답니다.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 오늘 잠금 쳤어요. 오늘부터 소유 개시겠죠. 그때부터 조합은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하라 이 말입니다. 어, 연속에 거주 안 해도 6개월 살고 이사 나갔다가 뭐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가 1년 반 살고 다 합산해 준다는 뜻인데요. 이거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도정법이 개정, 개정을 정 20년 올해 12월에 개정을 할 거래요. 도정법을 개정되고 나서 최초조합설립인가신청사업부터 적용을 한대요. 어떤 지역에? 수도권에 있는 투기가 열 지구의 재건축, 재건축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릅니다. 폭이 좀 좁다, 그죠? 재건축인데, 재개발하고는 다르다 했죠? 다릅니다. 수도권의 투기가 열 지구, 거기에 있는 재건축만, 언제에? 올 10, 올해 20, 올해 12월 이후에, 최초로 조합을 설립하는 그 구역부터 적용됩니다. 되시죠 어느 어느 구역부터인지에 그러면 아직 구역 지정 안 됐는 곳에 구역 지정 될 거다 싶어서 수도권이니까 인천, 경기도 이런데에 진도 이런 지역에 막 들어가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 동네 가가지고 그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 하셔야 된다 소리입니다. 차가 계신 분들 계십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이사 가셔야 되겠네요. 그거 아니면 얼른 팔고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거주하실 분한테.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걷어드리겠답니다. 어, 이건 조합 1인당 이렇게 예상을 해놔 놓은 게 강남 5구는 4.4에서 5.2억, 강북은 1000에서 1300만원, 수도권은 평균 60에서 4400만원 강남이 어마어마하네요. 1단지는 뭐 거의 7억 1300이 최고입니다. 이런거를 어, <웃음>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세금을 좀조음하게 걷어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매매나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빌려 주겠답니다 주담대를 그거 안 빌려준다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언제부터요 뭐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대출 신청하는 것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막 이런 사람들 대출 안됩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세제가 좀 보완이 또 되는데요 어, 법인은 어 주택 법인은 그동안 주택수를 몇채 보유했냐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보유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보유세를 달리 세율을 달리 해서 매긴답니다 2주택 3주택 쭉다 다릅니다 최고 4%까지네요 3% 4% 한 법인 명의로 막 잔뜩 사놓으신 분 많거든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언제부터에 내년 종부세 부가분부터 적용이 바로 됩니다. 보유세에. 그리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이제 공제가 그동안 요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매겼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집에. 개인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그거를 이제는 납세자별로 그동안 종부세를 이렇게 공제해 주던 거를 어떻게 하느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아예 폐지를 해준대요. 단돈 1원부터 다 종부세 포함이라 소리죠. 2021년 종부세 부과하는 것부터는 법인은 6억이야, 뭐, 공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개인 1주택 9억까지 되고, 뭐 이런 거다 없, 다 없어져요. 법인 명의로 하나 가지고있고 개인 명의로 하나 가져있고, 1인 부동산 법인 세워서 합의 15억까지 혜택 보던 게다 없어지네요, 이제. 안 해야 되네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어,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신규임대주택. 법인이 집을 사서 임대를 하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바뀌냐? 올 6월 18일 내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법인 명의로 어, 그냥 8년 장기임대 등록을 만약에 했어요. 그런 주택은 종부세를 낸다 이 말입니다. 냅니다. 그동안 6억까지 봐주고 하던 거다 없어지고 몽땅 그다 합산된다 이 말입니다. 종부세에. 그 다음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그동안 추가세율이 10% 였거든요. 법인은. 그리고 2억까지는 양도차익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한 달을 가있던 뭐 1년을 가지고 있던 아무 상관없이 그냥 2억까지는 10%에 추가세율 10%에서 20%가 이렇게 과세가 됐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제는 추가세율이 더 늘어난다 되어 있네요. 얼마까지 늘어나는가 볼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20%를 더 추가를 한답니다. 추가세율을 20%로. 그러니까 10%이던 게 20%로 10%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죠? 요렇게 인상을 한답니다. 그리고 법인이 6월 18일 이후에 이렇게 장기 임대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추가 세율 같이 적용 그대로 한대요. 어, 적용, 추가 세율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이후 양도인지, 언제 이후 지득인지잘 보셔야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옛날에 샀던 거라도 1월 1일 내년 1월 1일,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거는 다 적용이 된다 소리입니다. 말도 혼나올랍니다, 제가. <웃음> 어,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을 굉장히 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되어 있고요. 어,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를 한답니다. 그동안 자유업으로 영업을 이렇게 어, 했었었는데, 이거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법인을 낸 거를 법정 업종으로 별도의 업종을 하나 관리를 한답니다. 이거는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 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답니다. 2021년 말 이후에 시행되는 것은 다 적용이 된다네요. 하자 그다음에 예. 법인거래 조사도 굉장히 강화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이구야 한번 보세요. 20대 이하 뭐 외지인 법인 뭐 이런 분들이 집을 산 경우에는 양도세 탈루, 정려세 탈루, 법인세 탈루 따그리 다 살펴보겠다라고 합니다. 20대 이하는 6억 이상의 주택 매수 매매가 6억 넘어가면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려세 세밀하게 들여본다 하고요. 정려세 들어보다가 부모님 답장 다들릴 수도 있겠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이렇게 탈탈 들러 가느냐 신규 규제 지역 새로 이번에 영입된 지역 있죠. 그런 신규 규제지역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 부산 요 비규제지역입니다. 자금 어, 조달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거래가 많은 지역 중 과열 우려가 있는 곳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선별해서 실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요렇게 한번 보고요. 법인 거래 이제 조사가 또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어, 요거는 음. 법인 거래 이거 조사 강화는 어,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을 그동안 사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인거래하고 개인 명의거래를 다 나눠서 별도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12, 16구속 조치로 지금 어, 오늘 어, 0617 대책이 발표가 된 거고요. 그동안 어, 또 이렇게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있던 그게 그대로 다 규제는 다 유지됩니다. 유지가 되고 어 각종 법들도 후속 조치를 다시 다 해서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어, 유튜브를 찍는 동안에도 전화가 와서서 아이고 죄송해요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오늘 쭉 있었던 거를 한번 강화를 해보면요 아까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어 앞으로 그러니까 그 신규 그 사업 말도 혼나오네요. 조합 설립 인가가 법 개정된 후에 7월 1일이었죠. 그게 올해 7월 1일.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된 지역은 들어가서 직접 거주하셔야 됩니다. 2년간. 그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가 추가, 추가세율, 법인의 주택을 팔때 추가세율 10% 더 어, 늘어나가지고 팔때 그냥 법인세 10%에 추가 세율 20%를 보태서 합이 30% 세금을 내니 뭐 크게 이제 법인 명의로 사는 것도 기간만 좀 단기에 팔수 있다는 거지 세금이 많이 강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6거까지 면제주고 하던 거다 없어졌고요 전부 다 세금 다 들어갑니다 종부세 다 포함 다 되는 금액이고요 어.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동네가 조정지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부산지역은 일단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어, 묶여 있는 게 서울 전지역 경기 전지역 그 다음에 뭐 인천 전지역 대전 전지역 중에서 일부 빼고 뭐 이런, 이런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완전 과열됐던 뭐 청주의 뭐, 뭐 오산이나 뭐 이런 쪽 그죠? 그런 죠그쪽 조금 포함이 돼 있고요 어쨌거나 일단 지방광역시에 전체 그 일반 분양권이 8월 이후에 이렇게 분양하는 것은 다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정말 갈 만한 곳이 별로 없고요. 이제는 조성지역 안에 내가 집을 샀다 그러면 6개월 안에 집을 팔고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전입을 해야 된다 하면 그말 이꼴 갭투자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있는데요. 우리 동네가 어, 투기나 조정이나 이런 지역에 묶였냐 안 묶였냐에 따라서 이 규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부산지역이 앞번에 해수동, 남진년, 기장 이렇게 조정에 묶여 있을 때그 안에서 실제 거래를 해본 부동산이잖아요. 어, 그 거래를 할 동안에 정말로 힘들었었어요. 근데 풀리고 나니까 정말로 편해요. 아마 그동안 풀려있는 지역에 들고 있다가 이렇게 묶이신 분들은 겪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게 규제로 묶여있는 건지 어, 그리고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투자를 할수 있는 바운더리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 그러니까 너무 규제지역 안에 과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금계획 잘 세워가면서 하셔야 되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길어집니다. 그죠? 좀 짧게 짧게 해야 유튜브 구독하시기도 좋은데 맞죠? 짬짬이 이렇게 또 실제 업무를 풀면서 제가 요거는 섞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초롱부동산은 재개발지역 현장에 앉아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뭐 가끔씩 뭐 몇건씩 투자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그냥 가보고 기동량으로 들은 그런 소식들 뭐 아니면 그지역에 전화로 전화 임장하면서 이렇게 듣는 그런 소식들하고는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릅니다 제가 직급하는그 지역은 실제 느낄 수 있는 그 체감 온도를 그대로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할 수있고요 가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거예요 초롱 부동산의 유튜브를 구독을 눌러 두시면 이런걸 공짜로다 받아보십니다 구독은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구독 중으로 뜨거든요 구독 중이 안돼 있고 그냥 구독 돼 있는 경우 같으면 다시 누르셔야 되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면 힘이 많이 납니다. <웃음> 오늘도 너무 바빴고요. 낮에 일찍 이 소식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낮에는 유튜브 찍는 게 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업을 하고 있는 한은 집에서 뭐 혼자 금 방에 앉아 찍는 것도 아니고 양해해 주시고요. 빨리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밤엔 올리네요. 어 내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